최측도의 마지막 보스 5만 클리어에 대한 정보입니다. 5만은 다운 전체 공격과 회복량 감소 디버프 그리고 HP를 지속 회복하는 보스입니다. 다운 전체 공격을 버티기 위해 다운 저항에 있는 QE와 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QE를 사용하실 거면 보스의 회복량보다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스펙이 요구됩니다. 비속성 보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카르트, 준, 세리아드 조합을 많이 가져갑니다 확실히 이렇게 들고 가는게 편하기도 하고요 보스가 자체 버프로 공격력, 방어력을 챙겨가기 때문에 우린 상성빌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선 카르트의 스펙입니다 권장 공격력은 16000 이상이며 방어력 또한 16000 이상으로 요구됩니다 세리아드의 보호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체력까지 같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딜과 탱을 동시에 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아티팩트를 구성합니다 아티팩트에는 보스 공격력 어 그냥 깡 공격력, 그 다음에 방어력 아티, 체력 아티 이렇게 반반씩 껴주면 되겠습니다. 그랑웨폰은 비속성에 대한 공격력을 올려주는 하데스가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필수로 가져가고요. 보스 공격력을 챙길 수 있는 SR웨폰 이카를또 챙겨줍니다. 카르트만 적용되기 때문에 카르트의 공격력이 높을수록 쉬워지는 보스입니다. 다음은 서브인 준입니다. 제가 21,000 크기로 도저히 안됐던 보스여서 준을 사용하는데 생각보다 준의 웨폰이 좀 까다롭습니다 우선 필수적으로 챙겨야하는 다운 저항 SR 네오토라입니다 SR 등급이기 때문에 3초월을 한다면 100% 저항이지만 저처럼 2초월인 경우에는 90% 저항이라는 점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챙겨야하는게 SR 등급의 칸나입니다 칸나는 75% 확률로 힐변을 거는 디버프 웨폰입니다 이 힐변을 통해 보스가 회복하는 힐량을 차단하는 거죠 그외 나머지 두 개의 외포는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공격력 높은 걸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특히나 셀피리스나 버글러스가 있다면 공격력과 방어력을 스킬 사용할 때 확정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플레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SR등급 릴레아스를 꼭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들고 간다면 흡혈 덕의 생존률이 조금 상승되겠지만 반대로 산브레이크가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나중에 만화 물약을 돌아가면서 계속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 컨트롤이 더 힘들어집니다 준 또한 아티팩트는 방어 아티와 체력 아티 그리고 공격력과 보스 공격력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들고 가주는 게 안전합니다 보스의 어글이 대부분 카르트한테 가주면 되기 때문에 준의 권장 스펙은 대부분 공격력 13,000 이상 방어력 14,00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리아드입니다 그랑웨포는 이전 파르보와 같이 세팅하며 페이시와 돌로레스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게임하다 보면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이니 다 착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나머지 두 개가 이제 갈림길인데 벨라의 경우에는 스킬 범위에 제한이 있어서 힐을 못 주기 때문에 아예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게 R등급 밑으로 웨폰인데 여기선 회복을 가지고 있는 건 R등급의 베네딕트와 언커먼 등급의 리브리어 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힐력이 높지 가 않습니다. 포세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힐을 챙겨야 하고 하백이 경우에는 어, 빼기에 해방딜 추가 20%가 크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잠재능력의 6시 방향에서 얻을 수 있으니 이건 꼭뽑기가 아니더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티팩트 구성은 공격력과 힐량 증가 아티는 필수로 장착하시고 나머지 두 자리에는 체력과 방어력 등 아티팩트의 랩이 높은 걸 위주로 착용하셔서 세리아드의 자체 생존력을 올려주신 게 좋습니다 세리아드의 스펙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이유는 세리아드를 직접 수동으로 플레이할 거기 때문에 맞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플레이 시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전체 공격이 매 시간에 9초마다 터지는데 미리 3초쯤에 세리아드의 보호막이나 힐을 통해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딱 9초에 쓰시면 이미 맞아버리기 때문에 항상 미리 쓰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공격을 맞을 때 회복량 감소 기버프가 같이 걸리기 때문에 첫 시작할 때는 미리 돌로레스 사용으로 회복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럼 시작때 맞는 공격력은 가뿐히 돌로레스 회복으로 커버가 됩니다. 다음은 플레이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 끝으로 출전의 순간입니다. 내주세요 아, 어.